어제 글자 격총부에 나오는 인물. 이제는 혼자고, 그걸 글자 기억이 잘안 돼가지고, 왕태, 예태타 저렇게 듣습니다. 오늘 할 것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대학 직지 17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문왕은 1인 1호대 대신화 하야란 징령 유군 2호. 문왕은 바로 한 사람인데, 문왕 자신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친화에 대해서는 곧 임금이 된다 이름하고. 대불동, 대불동이죠. 유불동, 대불동.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죠. 임금에 대해서는 친하고, 친화에 대해서는 임금이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해서 반대가 뜨죠. 그래서 상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위치가 다르죠. 아버지 된 사람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죠, 또. 그러니까, 문왕은 한 사람 이로돼 친하에 대해서는 곧 임금이 된다 이름하고 대상주하야는 직명위신이요 상주에 대하여서는 곧 친하가 된다 이름하고 주문왕의 그 당시 에 천자임금은 상주입니다 상나라 주입니다 짜나올 주자요 상주 천자 임금이에요. 상주란 사람은 폭군입니다. 폭군. 복군. 사나울 주자. 상주는 은나라 은왕 성탕의 후손인데 이분은 천자를 은나라 천자 은나라라 하이도 하고 상나라라 하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적었었죠. 하우 다음에 은왕 성탕. 하우시는 자손들이 사백년 400년, 약 400년을 했고 은왕 성탕은 그 자손들이 약 600년을 했는데 600년 마지막 폭군이 상 주입니다. 사나울 주자. 폭군이 나로서... 복군으로서 가장 유명한 중국의 최고 폭군입니다. 우리나라 연산군, 강해군은 뭐 저리 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천자 임금인데 가장 유명한 폭군이라요. 그때 문왕, 무왕이 있었죠? 문왕은 아버지고, 무왕은 아들인데 아들 무왕 때 와서 강태공이 통일천하했죠. 그때 폭군 저 상주를 토벌하고 주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주나라 임금이 되가지고 천자진자. 천자임금이 되가지고 약 800여 년 했죠. 자손들이. 그래서 상주의 대하여는 곧 친화가 된다. 이름하고 대왕계하여는 직명유자요. 보왕계라는 사람은 문왕 아버지입니다. 문왕 아버지, 왕계에 대해서는 곧 아들이 된다 이름하고 대무주하야는 무주가 잘못됐죠. 주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왕이라고 하든지 주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건데 무주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무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무라고 하든지 그렇으면 왕자를 넣어가지고 무왕이라고 하든지 글자가 좀 바뀌었죠? 무주란 말은 없잖아요 주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왕이라고 하든지 무왕에 대해서는 곧 아버지가 된다 이름할 것이니 가견 신시본이요이 소대는 개 말해라 몸은 이 근본이요 몸이 근본이 되고 소대는 바로 다 말단이 됨을 가히 볼수 있습니다. 소대란 말은 상대죠. 상대하는 바. 그러니까 문왕의 자신은 근본이고 문왕에게 관련된 여러 인군 신하 또는 부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소대죠. 그건 문왕한테 본다면 다 말단이죠. 객관을 말로 본 거죠. 주관을 근본으로 보고 주가 근본입니다. 객은 말이고 그러니까 문왕은 문왕 자신은 추가 되죠. 그러니까 근본이고 기타는 전부 다 말이라요. 문항 위에 기타들은 전부 다 객체가 되기 때문에 말이다 말이죠 그와 같이 그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면은 밑에 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명덕은 일리이로 대 대신하의 증명 위인이요 명덕자리는 하나의 진리로 돼 하나의 이치로 돼 명덕은 하나지만은 명덕을 실현할 때 친하에 대하면 곧 인이 된다, 이름하고. 친하에 대해서는, 친하에 대해서 명덕을 펼 때는 그걸 바로 인이라고 한다면. 어질인 자. 어진단 말은 인군이 되어가지고 친하를, 어, <웃음>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거죠. 인자. 인자함. 인자함이 된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부자자여와 같은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와 같이 임금이 친화를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또 대군상의 직명유경이요. 군상을 대함해 곧 공경이 된다 이름하고. 군상이라는 은 임금이죠. 문왕보다더 높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주. 상주에 대해서는 곧 임금에 대해서는 명덕을 치련할 적에 곧 공경이 된다고 이름한다. 그 말은 저우에서 이 인군엔 지어 인하시고 이 인신엔 지어 경하시고 이 인자엔 지어 효하시고 이 인부엔 지어 자하시고 이 여국인 거엔 지어 치여 칭일하시다는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대부모의 직명 유효요. 부모를 대함에 곧 효도가 된다 이름하고 부모에 대해서 명덕을 펴면 그것이 명덕이 바로 효도라말이에 대자손의 직명유자요. 자손에 대해서는 아들과 딸이나 손자에 대해서 그 명덕을 치련하면 곧 자가 된다 이름하고 부자자요처럼 대국인의 직명위신이니 나라사람에게 대함에 곧 신이 된다 이름할 것이니 그러니까 국가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에게 신용을 잃으면 별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것이 대통령들이 얼마나 대통령 처음에 <웃음> 출마해서는 뭘 제시를 많이 했죠 과연 당선된 다음에 얼마나 지켰는가를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노태우 대통령이나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약속대로 다 못하는 게 지금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불교 방송국을 다섯 개를 허가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 그런 거이다 신용이 없잖아요 자체 신용이 없으면 그건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신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노노의 공자가 인무신이 불입이라. 아,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설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말이에 존립이 문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것을 경제를 발전해야 되고 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가. 족식 족병.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해줘야 되고 정치를 할때 백성들에게 또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서 도적이나 전쟁을 어, 족식 족병이라 전쟁을 막는 거죠. 그게 족병입니다. 족병. 의식을 해결해주는 거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해서 족식 족병. 군대를 제대로 잘 양성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을 족뱅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이다 말이죠. 그래서 신을 공자는 가장 강조했죠. 이세 가지, 두 가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이 신이다 말이죠.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에, 족병보다는 족식을 더 해야 되고 족식보다는 이 신을 제대로 잘 성립시켜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고로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있지만 은 그러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저런 신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성립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인을 대하며 곧그 명덕의 효과가 명덕을 치전하는 그것이 곧 치인이 된다고 이름할 것이니 가견 무소 불룡 기극이요. 무이극 자라. 자라토가 지금 인쇄가 안 되었습니다. 무이극 자라. 나토입니다. 나토가 지금 복사가 안 됐어요? <웃음> 가히 그, 그걸 쓰지 않니한 바가 없고, 두 가지 크이 없음을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저 위에 그런 말을 했죠? 어제 했던데,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세요. 일곱째 줄에. 어제 했던 17페지, 17페지 7개 줄에 나와있죠. 치에 운 두수 구방이나 기명이 유신이라 하니, 치고로 군자는 우소 불용 기극이니라. 우소 불용 기극이라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밝힙니다. 거기 가서는, 거기서는 설명 안 하고 또 여기 와서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가히 그 극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단 말이죠. 군자랑하선그 정치를 하거나 명덕을 닦을 때 그야말로 참그 극이라는 극치죠. 극치를 쓰지 아니함이 없이 극치에 도달하도록 명덕도 하고 친민도 하고 지, 지선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극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극이 즉 지선이요. 극이라는 것은 바로 지선이다 말이 지극한 선을, 지극한 착한 그것을 극이라고 한다 말이 어제는 내가 그걸 할때뭐 황극이니, 건극이니, 무슨 태극이니, 무극이니 그런 말을 했죠. 여기 지국대사 해석은 그걸 바로 지선으로 해석했죠. 이 해석 참 잘한 겁니다. 멋진 거요. 지자나 극자나 가짜라 되나? 의미가 지극할 극자거든. 그렇죠? 지극할 지. 그러니까 그 극자가 바로 지선이라는그 뜻입니다. 이 극자가. 우소 불용 기극이라는 그 극자가 바로 지선이다 지극한 선이다. 이 자가 바로 극자 아니냐. 지극할 극자니까. 지선이 즉, 명명덕의 본체라, 지극한 선이 바로 명명덕, 명덕의 밝은 덕의 본체가 바로 지선이다 말이야. 얼마나 해석을 똑 떨어지게 잘했습니까? 자리의 당연한 뭐, 그런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야 더 분명하게 종기가확확 들었다지 않아요? 말할 때. 지선자리가 바로 명덕의 본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극이다 차는 문왕의 자겸체며 성중 형여천이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문왕이 나라 사람에게 나라 사람과 사귈 때는 믿음의 친용에 그치고 또 아버지가 되어서는 사랑에 그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에 그치고 친아가 되어서는 공경에 그치고 인군이 되어서는 어진, 인자함에 그쳤다는 그러한 문왕의 성덕이, 성스러운 덕이 바로 자겸처럼 이것이 문왕의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며 자겸이란 말이 전반에 나왔죠 신독을 말할 때 결국에 성의가 바로 신독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셋째 줄에, 거기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나오죠. 15페지 셋째 줄에 보면은 차위 성어 중이면 형어 의원이 고록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말 나왔죠. 그 말을 다시 했고 또 아까 자겸이라는 그 말은 1 4 페이지 바로 옆에 1 4 페이지 끝으로 여섯째 줄에 소이 성기이자는 무차기 아니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 자기엄이라 고록분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엄이나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자기엄이나 친독이나 같아요 말만 다르기에 똑같아요. 자겸은 자족이죠. 자족하다. 자기가 만족을, 만족하게 더 이상 유감 없이 도를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자겸이라고 합니다. 자겸이 곧 신독이죠. 또, 신독이 이고로 뭐예요 또? 신독이 바로 백명대기죠. 그다음에 또 명명대기 니꼬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이도 되죠, 성이. 청의. 성이가 니꼬로 경물도 되고. 경물이 이고로 치지도 되고 말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자기이 바로 신독이고 신독이 바로 명명되고 명명되기 명명덕이 바로 성이고 성이가 바로 경물이고 경물이 바로 치지고. 그러니까 주자는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그게 오류를 범한 거라요.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또 것이 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 인군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친하에게 잘 친하에게 그 믿음으로 친용으로 잘 친하를 대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명덕은 하나거든 마음은 하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뿐이지 실질은 그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한다해서 그게 다른 게 다를 바가 없죠. 다른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성이나 경물이나 치지나 맹명덕이나 친민이나 친독이나 자기이나 또는 용극이나 용극이나 다 같죠. 용극이란 말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 모를까요 아마. 아까 그 말을 줄이면 용극 아니요? 어떻게 용극이요? 군자는 무소, 불용, 기극인이라 그랬으니까 무소, 불용, 기극이내나 줄이면 용극 아니요? 그걸 쓴다 말이죠. 그건 바로 지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지선을 써는 거죠. 지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용극도 되고 친독도 되고 별거 다 돼요. 문왕은 한 사람인데 여러 대하는 곳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또한 그 명덕의 효과의 표현이 다른 것처럼 그와 같이 지선이 바로 명덕의 본체라 이것은 문왕이 그 도를 제대로 잘 닦아서 도를 이루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곳이며 성중하여 형여천이 가운데 자기 중심에 정성하여 성실하여 밖으로 나타난 곳이니 아까 최후에서 유전내자뭐 필현제여라는 거 어제 그거 했었죠 15페지, 이 셋째 줄에, 성어 중이면, 청어 유라. 성어 중에, 청어 유라. 이건, 침중이죠. 자기 침중 침중이라 하기도 하고 중심이라 하이다하 중심이나 침중이나 같은 말이죠. 자기 중심에, 자기 침중에 성실하면 반드시 밖에 나타난다. 밖이란 말은 뭐겠어요? 밖에라 가서는 침광, 체반하니까 몸도 바뀔 거고 또더 나가서는 집이나 가족이나 변화가서는 국가나 나라나 변화가서는 천하나 또는 모든 사람 여러 사람에게 중인에게 이렇게 나타나죠. 밖에란 말은 몸이나 그렇지는 그밖의 가정이나 국가나 천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썼죠. 두개 내자. 안에가 안에 아내 속에 들어있으면 어제는 필자를 안 적고 마음 짐짜로 적어서 내가 다시 적습니다. 설명은 반대 필자로 했는데. 떠놓기는, 이제, 한역을 마트리고, 그러니까, <웃음>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필현은 유라. 그것이 <웃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유, 경물, 지지하야, 이성, 길, 새. 그것도 토가 없어졌네요. 을세, 이일세 복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복사한 개가 지금 틀렸습니다. 이토가 빠졌어요. 이자 다음에 제일 끝줄의 끝털이 글자에 이건 세을자죠. 이건 선비사자죠. 이렇게 하면 은 어, 사에다가 이해하면은 이세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토가 이런 토입니다. 넣어지면은 이런 글자 없어서 요런 걸 가시 이 인쇄하니까 못 넣대요, 그냥. 이런 자는 없죠. 아까 이렇게도 하고, 일세 이렇게 하면은 일세가 되고 토가 토 이야기 지금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을세입니다. 을세 그 말이죠그 토가 빠졌어요. 고릉 여찬이라 이것은 모두가 다 경물치지로 말미암아서 경물치지를 해가지고서 그 뜻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함을 말미암을 세 해도 되고. 그러므로 능이 이와 같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된단 말은 문왕이가 다섯 가지 그치는 오지처가 나오죠 문왕의 자겸처나 문왕의 그 형의처가 그게 바로 경물치지 성의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 문왕 오지를 어제 설명했죠 다섯 가지 그치는 거 분황 오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한 걸 해야 됩니다. 17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넷, 넷째 줄에, 넷째 줄에서 셋째 줄까지가 오지죠. 이 인구는 치어인하시고, 이 인신은 치어 경하시고, 이 인자엔 치어 효하시고, 이 인부엔 치어 자하시고, 즉 국인 교에는 치어신 하시니라. 다섯 가지 거치는 거그 오지가 바로 문왕의 자겸처도 되고 밖으로 나타난 형여처라 형여란 말은 나타날 형 자요. 밖에 나타난다. 얼굴형 자가.